챌롱 헌의 일상의 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원집이에요 수원집 얼굴이 너무 페인이가지고 수원집인데 오늘은 한번 수원집에서 지내는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송천전야제 준비를 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쓰러져서 잠들어서 서울도 못가고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은 아무튼 오늘 한번브이로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찢지는 않을 거고 세수할거에 양치 양치를 할 건데 우리 집 치약은 검은색이에요 아까 오늘 갔다오기해서 양쇄하고 잠깐 나아까올것 같아 세수만 할게 아 원래 아침에는 물로만 수사하는게 좋은데 제가 어제 그냥 저도 물을 술에 자는 바람에 그거를 걸 클렌징 안 하셔가지고 오늘은 클렌징을 하고, 하고 나가려는데 클렌징 폼을 누가 가져갔네? <목소리> 자, 제 클렌징 폼을 누가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집에 있는 걸로 올라게요 제도 해줘야 는아 원래 아침에는 물로만 수하는게 좋은데 아 편바렸네 1분 정도 기다리라고? 내가 아영거 이거 처는 이거 처음 써봐요? 이거 A few moments later. 조심, 그 말대로, 그 이카통까까 <놀람> <놀람> 아, 잠깐 나가자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네 나갑니다 나갈게요 나 어. 완료 저희 어머니가 쓰신 거 최고죠 우리 엄마 최고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대박요 우리 애기때 사진인데 자주... 이게 저희 모 같은 멤 이게 나 둘째 형, 셋째 둘지형, 둘지형. 형의 소중이는 가려줬어요. 오늘 너무 페인이죠? 죄송해요. 근데 유튜브를 너무 막 하나봐. 예전에 아니었는데 막. 나첫 영상 찍을 때 어땠는지 알아? 그첫 영상 찍으려고 내가 그걸 한열번 찍었어. 진짜 열 번. 얼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뭐야? 쌩걸로 그냥. 머리도 모자 이렇게 쓰고. 아 그렇지. 그치. 너나. 이러지 말자. 본모습 지키자. 넌 이런 애 아니었잖아. 아 저는 이제 오늘 뭐 할지 고민 중이에요. 사실 이번 주 목요일이 시험이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일단 공부를 하긴 할건데 오랜만에 수원이라 친구들을 만날까 싶기도 하고 사실 이번 주 목요일이 시험이어서 전화를 한번 해볼게 경기야 뭐하냐? 네 친구를 섭외했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집에서 공부도 할거고 오늘 약간 집돌이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가까운 거 얼굴 별로네요 노! No! 네 일로 일 우리 일루에요 우리 일루 머리 자를 때가 지났죠 다시 누더기가 됐어요 우리 일로 일로 인사해 놔라 털 낮추고 인사 안녕하세요 노우라고 안녕하세요 잘 가? 야 맞다 너 너가 내 새벽 예배 브이로그에서 너가 짖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가 방귀 뀌줄 안단 말이야 13번쯤에 네가 어? 이렇게 하는 걸를사가되고 어? 방귀 뀌줄 안다고 사과해 감사합니다 싫다. 됐어. 가. 하 2, 3,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멜씨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와서 갑니다 변교안 사실 지금 어제 현규랑 진홍이랑 같이 찍은 영상이 올라갔는데 영덩이 영상이 회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서 얘네랑 연을 끊을까 집기도 하거든요 얘랑 찍으면은 조회수가 안 나오는구나 라런걸좀 깨달아 가지고, 이제 그냥 얘네랑 말해요. 아, 만나지 말아야겠다. 도움이 안된친구들라난 생각이 있어서 오늘 코멘트 왔으 합니다. 예, 어디신데요? 오!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웃음> 아주 폭망했던데. 아 폭망이요. 예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아니에요. 잘 나오고 있었네요. <웃음> 아니 폭망이 <웃음> 폭망. 제가 영상을 보니까 네. 진짜 재밌더라고요. 진짜 폭망했다니까? 편집자님이 아, <웃음> 다 살려줬는데 재미는 있어요. 근데 어, 진짜 재밌는데 폭망했어요. 너랑 김진웅 때문에. 오일 안에 이만 헌이의 일상이라고 <웃음> 그, 헌이의 일상이라고 하죠? <웃음> 그거네 <그런> <웃음> 그렇습니다 아빠 저 진원인데요 머릿고기 시킬까요? 내장 <웃음> 모듬이나 머릿고기 하나 <웃음> 뭐라 그러지? 유래라 나도 오직... <목소리> <목소리> 아 나는 순대국을 먹을 때 항상 먹는 방법. 나는 이거 국물도 매워요? 치매워지지. 일단 여기 나 있는 순대는 쌈장에 찍어 먹어야 돼. 뭔가 순대국에 있는 순대는 밥이랑. 먹 o p e 또한 사람들이 no. 어디 가시죠? 네? 어디 가시죠? 네? 어, 네. 아네에 행사가 있어가 주말 행사요? 아요한 행사요 오늘 아. 평일입니다 무슨 행사죠 오늘? 아 제가 사실 그 네. 진짜 공기는 잘안 했는데. 네. 제가 진짜 노래를 잘해요. 노래요? 네. 아. 이렇게 전이 너는 보. 네, 진짜 노래를 잘해. 자, 저희는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앉은 이유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난 이렇게 앉은 이유가 있어요, 형기 씨. 뭔데요? 안정이 뭐냐면 우리가 음. 지금 아래 위에 있잖아요. 예. 좀 성경을 약간 이중으로 읽어보자. 음. 좀 심화적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요. 요나서 읽을까요? 저는 이제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서, 요나가 생각보다 한심한 사람이구나 음. 생각보다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음, 그쵸. 보면서 이게 되게 사실 이건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으로 다 왔거든요 이들이 사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되게 싫었던 거죠 음. 요나는 이 정말 이게 정말 요, 그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크게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이제 우리가 근데 이거 보다 성경 말씀 보다 보면은 사실 성경 의 인물들이 생각보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는 게 음. 많거든요. 그렇죠. 나도 그렇고 뭐 모세도 그렇고 많은 인물들이 생각보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근데 나도 좀 싫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음. 그런 마음 내 마음속에도 이기적인 마음이 분명하게 존재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어떠한가? 이런 걸 되돌아보았고 또 사실 사장이 전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사실 음. 하나님이 요나한테 이제 요나가 하나님 요나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실 음. 요나는 뭐 얼마나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 받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음. 근데 요나도 구원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음. 또 사실 요나 갖다 그 바닷속에 갖다 버리셔야 되는데 또큰 물고기 예비주 살려주셨잖아요. 음. 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그들을 나도 살리고 싶겠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서 와 되게 깊은 여운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음. 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크시구나. 진짜 그 아수르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 떠나 살았고. 얼마나 죄 지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기만 한다면 음. 구원하고자 하시는구나 정말로 그 사랑이 크시구나 라는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네 음.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주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투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또 남은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에스유메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아마 죽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부터 정말 맥락 없이 제가 찍었기 때문에 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의 오늘 아침도 저 화장 하나도 안 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집집 제, 제 영상에서 끝까지 화장 안한게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완전 제 리얼한 제, 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재미있게 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알림 설정까지도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마지막 곡 오케이